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8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뭐 코로나가 또 다시 조금 심해져서 미사를 잘 자유롭게 할수 없는 곳도 생겼고 또또 음, 또 어려움이 저에게 조금 생겼습니다 음 저희가 이, 이 어려움 중에도 또 언제나 음,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음,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보호 아래 음, 당신의 이끄심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당신의 품 안에 있다는 가장 큰그 사실을 진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벌써 에... 제가 잘 나오죠? 네. 네네. 그래서 에... 에... 벌써 여덟 번째 에... 저희들 에... 여덟 번째 모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여덟 번째가 됐네요. 뭐 요즘에 아마 대전지역은 그죠? 미사가 조금 다시 어려워진 것 같아요. 대전은 또 일찍 사단계를 이렇게 해갖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도 뭐 인원 제한이 조금씩 있어서 아마 또 성당에 갈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 이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각자 각자가 잘 찾아야 된다는 거 성당이라는 장소가 물론 뭐 주는 힘이당연히있지만 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네, 하떻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각자 됐어? 나와요? <웃음> 어 됐어. 잘 나와. 잘 나와요? 떻게 어떻게, 어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뭔가 새, 새 인간이라고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고 뭔가 새로움, 음, 새로움이라는 주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움, 변화, 뭐 전환, 음,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고 하게 될것 같아요. 응? 음? 안 넘어가냐, 이거? 그렇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벌써 3 4주할때 계속 그 신앙생활 신앙에서 대해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네. 어디인가에서 소리가 자꾸 음소거 해제를 잘 음소거를 해주십시오. 소리가 안 들어 안 들어가도록 예. 네 그래서 예, 신앙은 이제 신앙 생활은 이제 여정이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죠 그래서 예, 여정인데 음 이렇게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정 뭐 우리가 세례받고 뭐 하고 활동하고 뭐 어떻게 뭐 혼인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뭐 등등 이제 뭐 성당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외적인 여정도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적인 여정이다. 나와의 하느님과의 관계,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과의 관계, 나를 실질적으로 예, 이끄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런 내적인 여정은 이제 쉽게 우리가 이렇게 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만 이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이 왜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내 앞에 펼쳐 놓으셨을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런 것들은 금세 우리가 그렇게 그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 이끄시는 내적 여정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멈추고 이제 머무르면서 머무르, 머무르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좀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는 것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의 어떤, 어떤 손길,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볼수 있는 그런 눈을 네, 우리들이 네, 가야 된다. 네, 네. 신앙생활 자체도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방법, 그 열쇠죠. 신앙생활을 깊게 점점하기 위한 열쇠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즉시 그냥 일차원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응. 연습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언니,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가워. 이 자꾸 소리가 나요. 아니, 나가지고. <웃음> 예, 그 소리 좀잘 꺼주세요.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적 여정을 이제 그그 신앙생활 자체가 뭐그서 예로 들었던 것이 우리가 미사라는 것도 정말 미사만 봐도 빵과 포도주를 보는 보는 것은 빵과 눈에 보이는 것은 빵과 포도주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눈 그런 믿음의 눈 내적인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다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저도 제 어떤 내적인 여정, 하느님과의 그 여정을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누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또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어떤 그런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양성해가시고 이끌어 가셨는가. 그걸 각자 한번 그냥 그 사건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가를 아마 각자 살펴보면 좀 하느님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마지막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이제 계속 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변화, 새로움, 새 인간, 뭐 어떤 전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뭐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이 뭔가 이 여정을 제대로 이제 걸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새로운 인간, 새 인간, 그런 전환, 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일 거예요. 그, 그 연중 17주일,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그 독서와 복음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뭐,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들었던 그 독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탈출한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8주일에 이제 8월 1일이었는데 그때 탈출기 이제 독서 내용이에요. 제가 읽으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 음, 광야 여정에서 이렇게 이제. 예, 일어난 사건이죠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예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거의 지난주 지난주 내내 뭐 거의 그런 내용이 주였어요 평일에도 그랬고 주일에도 그랬고 이런 광야의 여정 안에서 불평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끌어낸 이제 그 뭐죠 이끌어가는 그~ 인도자에게 아, 우리가 고기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네, 네,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건져졌는데왜 건져준 것도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그 노예생활 이집트에서 그 힘든 노예생활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 당신이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당신이 이제 예, 이들을 이제 건져 주셨다. 예,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느 님께서 이제 구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 이집트에서그종살에서 벗어난 그것은 아직 그 의미나 그것이 어떤 에,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일단은 배고프니까 또 배고픔이 이제 광야 여정,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에 이제 불평을, 차라리 그 땅에서 죽었더라면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네. 이 사건을 이끌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느님이 왜이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마지막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수 있죠.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고기 이제 뭐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먹게 할 것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들을 그리고 뭐 우리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 뭔가 개입하시는 인간의 역사 안에 우리 삶이 그냥 그냥 맨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렇게 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 그냥 빵 배불리 먹어 니네 탈출 했으니까 놀라운 체험한 거뭐빵 배불리 먹었으니까 고기 먹었으니까 이제 든든한 거이 체험을 주기 위한 잠깐 위로하기 위한 그런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이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사건을 내가 경험한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그 사건인 거죠. 하느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당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탈출부터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실 전체, 뭐 성경 전체가 하느님을 알려주는 위한 것이에요. 당신이 누구신지. 네.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직은, 이제, 이렇게, 그것을, 그런 하느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예, 예, 아직 진짜 하느님이 누구신지까지 만날, 예, 이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아직 소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 예, 복음에서는, 지난, 지지난주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이었죠. 그 빵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빵을 금방 금방 그 빵을 먹고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 사람들의 반응이 예, 어떠냐면 무슨 표징을 또일으게 서서 저희가 보고 선생님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일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죠? 금방 하느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작은 것으로 배불리 먹었던 체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지, 더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신기, 신기한 일, 신비로운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 그죠? 그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여전히 대단히 놀라운 하느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봤지만 그 사건 자체로 그냥 끝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느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체험을 하지만 아직 하느님을 만나 고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배고픔이 더큰 거예요 하느님이 일으켜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나를 외집에서 구출해 내신 하느님이 내 먹을, 생, 내 먹을 내가 먹을 내가 여기서 둥겨 죽게 할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한 거고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했지만 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네 만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배불리 먹어서 놀라운 거 한번 체험했는데 네. 조금 더큰거 올라온 것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통 아주 공통 비슷해요. 구약의 사람이나 예,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 말하,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아직 보이는 것만 볼수 있고 그 보이는 것 안에 있지 않는 그 하느님을 이렇게. 예, 그 하느님을 아직은 볼수 있는 눈이 이제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을 이제 볼수 없는 눈은 이게 여기 아이고 이거 어떡 하냐? 잘 <웃음> 화장실 가셨나? 당진성당 그 형제님 자매님 들리세요 자꾸 음소거가 해제돼 지금 자동적으로 해제되나 그러진 않을 텐데. <웃음> 아무튼 예좀 분심이 드네요. <웃음> 예 하느님을 볼수 없는 볼수 있는 눈이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우리도 우리도 이제 때때로 그런 경우, 이런 사람들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이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들 이야기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네. 네, 그래서 어? 제 모습이 안보여요? 안 보이나요? 아하 이것도 엉뚱한 일이 벌어졌군요. 잠시만요. 아하 아하 이게 왜또꺼졌지요 다시 보여라 하하 됐다 어안되네 됐다 되죠 되죠 어 됐죠? 됐죠? 아, 죄송합니다 아이 전화가 왔더니 전로 연결됐구나 예 사실 이제 그 파워포인트도 보이죠 이거 예 공유 예 다행입니다 <웃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이런 게 하느님을 이 사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이제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묵상을 해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그날 이제 그 주일날 일독서는 아까 그 불평하는 거고 이독서는 아니 복음은 이제 그 체험을 했지만 더큰표준을 요구하는 아직도 아직도 그냥 그 과거의 삶에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독서가 이제 그거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걸 연결해 주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페소서인데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 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사람,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 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몸은 남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집트,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 땅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도 그 더큰 더 기적을 봐야지만 믿는 내 방식 어? 그런 내 중심의 삶에, 예, 옛 인간의 삶에 아직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인간, 예, 뭔가 새로움을, 예,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옛 인간, 예, 그냥 옛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옛 인간, 옛 인간 때문에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하느님을 이렇게 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내예인간은 내가 <웃음> 그려놓은 내 방식,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와야 하느님을 이렇게 보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것 아닌 하느님이 자유로우시고 그 크신 하느님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지 못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예인간예인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와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 새롭게 정말 그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느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면 날마다 재밌죠. <웃음> 날마다 새로우니까 날마다 흥미롭고 날마다 뭔가 기대되고 날마다 뭔가 설레이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날마다 새것 같고, 날마다 새롭고, 네, 그죠? 그래서 이 새로움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새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옛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계속 뭔가 붙들고 살려는 옛 인간 때문에 이런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술은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일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성경에, 그죠? 구약은 뭐예요? 옛 계약. 그죠? 신약은 새 계약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새 계약의 사람. 아주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맺은 새로운 계약 새 계약은 너무너무 놀라운 계약이에요 왜 놀랍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 당신의 온 존재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계약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새 계약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거 이 신약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계약을 이 계약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 계약의 수혜자예요 우리는 이, 우리 여러분들 저기 집 사면 계약 맺잖아요 그러면 계약 맺어서 이렇게 계약 맺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안해요? 발생하죠 이제 정해진 예를 들면 정해진 돈을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뭐 전세를 산다면 뭐, 뭐, 뭐 이렇게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계약 안에서 계약이 유효한 계약 안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더군다나 세상의 계약도 그렇게 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고랑 차는데 우리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이세 계약 우리 그게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참 깊이 그죠 깊이 생각해 버리에 요 하느님 예수님이 저렇게 피로 맺으신 이 계약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가 지금 나를 새 사람으로 예, 하느님의 큰 사랑을 입은 큰 은총과 자비를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저거 무엇보다 더큰 계약, 저큰 계약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냥 아직 제대로 계약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구약을 사는 옛 계약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이새 계약을 우리가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우리가 구약이 새 계약이 내 삶을 막 나를 새롭게 하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뭔가 진짜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사는 그런 삶으로 왜 나를 이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또 뭔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 안에 옛 인간이 훨씬 예수님이 맺어주신 저 계약보다도 나를 이끌고 나를 주도해온 옛 인간의 그 방식이 훨씬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옛 인간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편안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변화, 예. 새로워야 잘 되거든요. 예. 그것이 예. 두렵기도 한 것이죠. 옛 인간은 그것을 그렇게 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냥 어떤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그냥 살아가도록 자꾸 끌어당기고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 있을 때에도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이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세계학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우리 신약의 사람이라면 정말 다른 새 삶을, 진짜 신약 새 삶을 와, 살아야 되는데, 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또 본당에 가기 직전에 또 필리핀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도 뭐 그렇게 막뭐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한국교회를 떨어져 나서,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갔는지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새 계약을 그 기쁨에 막 새로운 삶을 사는 충만하게 정말 사는 사람을 찾기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드문, 드문 현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그러고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많이 하는 거 뭔가 큰 일을 하는 거 뭔가 막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런 쪽에 속보나 아니면 신앙 또 영적인 부분 안에서 영성적인 부분 안에서 보자면 그냥 기존의 방식 그냥 내가 난 그때부터 그때까지 뭐~ 뭐~ 이렇게 계속했던 기도 뭐, 뭐~ 이것이 이것이 내 삶에 이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나를 기, 이렇게 만나게 해서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함에도 그냥 옛날에 했던 것 안에서 그냥 난 이렇게 매일같이 난 이만큼 뭐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읽고 쓰기도 하고 뭐뭐묵주기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아침저녁기도 빠지지 않고 뭐 등등 근데 그것이 새 계약 하느님과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고 있는가 난 저는 좀 약간의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 좀 저가 생각할 때아 이런 거안타깝다왜그 왜 방식 안에서 그렇게 그 조금 잘한 거 못한 거 빠진 거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막 그렇게 그런, 그런 차원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고 크시고, 새롭고, 넓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 내가 이거 맨날 했는데 오늘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뭐 했네 안 했니 너왜막 그런 하느님 아닌데 그런 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안감에 뭔가 내가 일이 또 잘못되면 내가 그때 이걸 안 해갖고 그때 옛날 하던 기도 조끔안 해서 막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막 같은 그런 불안감의 신앙생활 같은 뭔가 새롭고 확장되고 뭔가 생기가 고단하고 미지의 세계를 막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막 그런 그런 막 그런 것이 아닌 그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점점 쪼그라드는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도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니까, 하여튼,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신자들이 막 지겨워하고, 막 힘들어할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변화는 참 어렵구나,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옛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갖추고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어려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이제 또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왜옛 인간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우리가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더 강한 것인가 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뿌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뿌리를 보, 보니, 바라보고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왜 변화를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예, 이, 하느님을 신뢰하는 일이 두려, 두려운 것과 같은 건데, 왜 그런가 하면, 하느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두려운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예,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예, 그 부분이 하느님일지라도 그것을 맡긴다는 것, 그 주도권을, 그것을, 주인의 자리를 예, 주님께 준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뭔가 내가 갖춰놓은 틀로 내가 방식으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도 그 방식으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고 그 방식으로 하느님 여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에 너를 맞추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내 주권을 그분에게 넘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그분이 하느님 시지라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주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 이것을 선뜻 이렇게 주님께 예 이렇게 뭔가를 그분께 예, 이렇게 나를 탁 투신하고 던져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러나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과의 신뢰가 신뢰 관계가 하느님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나의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눈으로 자꾸 사건을 바라보고 하루를 바라보면 분명히 그분께 대한 예,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아점금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이제 넘기는 것 같아요 저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뭐확 까닥 바뀌어서 막 갑자기 어느 날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분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세상도 우리가 살아온 세상도 그 내가 나 나의 강함을 추구하게 에, 추구하도록 계속 요구했거든요. 네가 튼튼해야 되고, 네가 단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요즘에 뭐좀 조금 이따 말해책인데 두꺼워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 상황이 문제일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대부분 한국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거나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자들 이렇게 면담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아 그거 이거 이겨내, 이겨낼 수 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 하고 견디지 않느냐 <웃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거 또막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강함 단단함 그런 것을 자꾸 가정에서도 그랬고 사회도 그죠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삶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단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들 그런 어떤 그 그런 것을 이제 바꾸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주도해서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를 맡긴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타 우리 스스로의 탓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 이 한국 사회이지 않는가. 그래서 거저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노력해서 얻어내야지 명제가 우리 안에 너무 강하거든요. 금면 성실 네. 다 한국 사람들 하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그냥 뜬금없이 주교님뭐 앞에 옆에 계시고 뭐 신부님들 옆에 있는데 먹다가 그냥 뜬금없이 던졌어요. 이제 유주교님 저기 로마 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로마가 그런데는 그냥 한 달을 그냥 휴가해요. 진짜 한 달. 뭐 우리처럼 잘라서 5일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한 달씩 이제 쉰다 왜 우리는 안 되나 왜 그런 게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휴가 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나빠지면 두고 이제 채워야 되고 왜 우리 사회는 너무 이런 우리의 뭔가 쉼과 여유와 이런 것을 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 미덕같은 그런 그런 것을 강요받았으니 내가 단단해야되고 내가 막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안되고 저희 신학생 신부들도 더 마찬가지죠 왜냐면 신학생이 신부 될때 매년 사정회를 해요 매년 해가 학기마다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매년 해요 그래서 얘가 뭘 잘했니 공부는 잘따라오는니 얘가 언행은 괜찮은지 얘가 행 품행은 행실은 괜찮은지 얘가 뭐 말은 실수하지 않는지, 뭐 술을 먹고 얘가 또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는 막 이런 뭔가 단단함, 단단함, 단단한 막 완벽함 막 그런 그런 그런 것을 굉장히 요구받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내가 더 단단해져야 되는 그런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왔고 압력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새롭게 변화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 들기는 들리긴 들리는데 음, 진짜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많은 것이죠. 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살아가려면 이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을 그 그런 어떤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이끄는 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내가 준비한 내 어떤 내가 아니고 무언가가 있다 나를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 나를 이끄는 음, 내 생각보다 더큰 생각과 더큰 계획과 더큰 뜻이 나를 그리고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잖아요 그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되지 않는 일도 얼마나 많은가.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확장된 삶으로 그냥 내가 준비한 대로, 요거막 요렇게 돼야 돼.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냥 보담배 하나 띄워놓고 막 이렇게 바다를 향해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런 계획들, 더큰 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고 그 그것이 그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내 노력과 힘과 의지로 쟁취하고 따내고 이루어내는 그 그렇게 그 되지 않는, 때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 어떤,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새로운, 더 내가 갖춰놓은 그것보다 인간으로 만들어놓은 그 틀보다 더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꼭 설명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붙들고 그런, 그런 것은 굉장히 좁고 불안한 삶이죠. 그렇지 않은 신비로운 것이 훨씬 많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는 그런 하루하루 내 삶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조금씩 조금씩 옛 인간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좀 새로운 확장된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이제 하느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에게서 하느님이 점점 정말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그 그 여정, 그 변화를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점점 나의 예린가는 그 그죠?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아닌가 그 목적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하느님의 이끄심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산다는 것또 그분의 그분이 이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온 마음 온 몸으로 정말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토마스처럼 고백하기까지 굉장한 여정이 그 어떤 인내와 그런 하느님을 점점 신뢰하는 그런 여정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정말로 예, 우리는 이런 어떤 새로운 여정을 이제 예, 걷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 그 주인의 자리를 이제 예, 하는 이제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 다행인 것은. 하느님이 무엇보다도 에, 무엇보다 뭐 말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좀오페가시다 하느님 우,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무엇이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지 무엇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느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 그래서 그 하느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 그, 이스라엘 부약의 역사 에,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에,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그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 안에 뭐가 나를 움직이는 힘인지 당신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그 자리를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이끄시고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계획과 뜻과 영원한 계획과 그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는 진짜 생명의 하느님, 사랑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예, 무, 무엇을 하시느냐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오늘의 일들 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 때로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예, 더, 더 그런 일 안에서 예, 우리는 더큰 정화 예, 우리 안에 더큰 정화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어차, 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힘겨운 그런 일들 안에서 어, 놀랍게도 어, 그분이 더 이렇게 예, 당신이 주인이심을 드러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단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꽉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 때는 하느님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약해져서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아, 이런, 이런 모습으로 하느님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하느님에게는 당신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 것이죠. 놀랍게도. 근데 이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번에도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대건고 가서 이제 두명 이제 고3 친구들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두 친구 다 이건 참 놀라운 신비다, 오묘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두 친구도 그 사제 성소에 대한 어떤 열망이 일어난 것이 뭐 하느님 막뭐 좋은 막 기쁘고 행복한 체험이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좀 지금 한국 사회 너무 불행 불행해요. 십 대인데 이제 열여덟, 열인데 우울증 막막 막 그래요 애들이 막뭐 약을 벌써 막 먹기도 하고 막 벌써 그런 애들이 많고 수면제 뭐 항우울증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 막 진짜 뭔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애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제가 되고 싶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느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특히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부서진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당신을 이제 알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해서 새롭게 아, 새사람 그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참 놀랍게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리 우리 안에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여정이 마찬가지. 바로 그 여정이었죠. 광야에서 <웃음> 즉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여정에서 이들 자신의 그들을 보기 하는 아까 얘기한 것, 처럼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이제 몸은 빠져 나왔지만 그 이집트의 옛 삶에 매여 있는 그들 또 고기 이제 뭐 만나 빵 주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또막 그랬었고 또막 그래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임금 달라고 우리 저기 저 백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임금도 있고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데 왜우리 임금이면 하니 느 그것도 막또 <웃음> 그러면 너희들이 종 너희 자녀들이 그임금에 종살이하게 되는데 괜찮 괜찮다 임금 달라 허락해주고 또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을 이제 알려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이제 가장 분명하게 이제 이제 알려주신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정말 우리의 그 주인, 우리의 그 중심에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여정을 계속해서 걷도록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뭐 이런 것이, 그죠? 두려운, 음, 두려운 뭐,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옛 인간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산산조각 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가 없어지고, 마치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뜻 뭔가 변화한다는 거그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고, 하느님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제 얘기는 끝이 이제 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본당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죠 우리 중심에 내가 인간 이제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꾸 주도권을 주 드리는 연습 주인이신 하느님께 주인으로서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수련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를 또 잘하고 뭔가 더 이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건 또내 힘을 길르는 일과 같다 내가 또 중심에 더 단단해지는 일과 같기, 같을 수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잘 해온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근데 예,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아까 막 확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계속 그그 그 방식에 예, 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하느님에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하느님에게 열려 있는 그런 자세의 기도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제 침묵, 침묵.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게 전부예요. 그냥 침묵 안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 주님이시니 당신이 나를 일수 없어 당신이 좀내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요일 저일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닌 내 계획 이걸 이루어 주세요가 아닌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 아버지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음 하셨던 기도죠 이 잔을 거어 주소서 라고 했다가 그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정말 우리들 삶안에 하느님이 내 주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 그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잘하려고 하는 그 안에 하느님의 자리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여타의 것들 마음을 조금 에너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한 가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라는 그, 그런 마음, 그런 열린 마음의 기도들. 그때, 그런 기도에 익숙해지면 점점, 점점,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부터 뭔가 진짜 본격적인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 하느님이 정말 주, 주님으로 주 이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이렇게 만나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애써 노력한 것보다 하느님이 잠깐 한그한 뭐그한 것이 훨씬 나에내 안에 큰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좀 조금 우리 살만해? 하느님의 자리 고요한 그냥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네, 당신 좀 하세요 네, 라고 막 그냥 한번 그분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참 웃기죠? 우리 피조물이 <웃음> 창조주의 기회를 드린다는 게 그런, 그런 이런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야 이거 참 그러니까 하느님도 얼마나 겸손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막, 막 조작해서 막 우리를 막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막 이렇게 틀어서 두드려 고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수리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도 참 인내와 끈기가 참 역시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예 여기까지 오늘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조금 뭐 정리가 좀잘안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준비한 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그냥 뭐 그냥 느낀 거 얘기 들으면서 더생각에 연장되는 생각이나 아니면 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뭐 신앙 신앙에 관해서나 아니면 사는 이야기 아니면 뭐 묻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예. 제가 지목하지 않으면 잘 얘기를 안 하셔요 <웃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우리 뭐 그냥 자유로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이 헬레나 자매님 계속 오셨었나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하여튼 오랜만에... 아, 몇번 빠지고 줌으로 아. 들었습니다 신부님. 아. 네네 네. 말씀 그냥 해주세요. 아, 아 저요? 어, 제가. 제가 지금 브루투스 끼고 있어서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아 들려요 아주 좋아요. 아네아 네. 아,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를 조금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전 제가 뭔가를 따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도 음. 내가 이뤄내는 거고 음,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시부이 오늘 강의에서 그 얘기를 딱 찍어주셔서 사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음. 내가 왜 이렇게 힘겨 하나님한테 저를 제 아버지, 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입말을 막 못하겠는 거예요. 네. 제 뜻대로 안 해주실까봐. <웃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하나님한테 제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유도해요. 네. 하나님을 제가 유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 지금 제가 너무 갑작스럽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어 내가 하느님한테 기회를 안 드려 고 내가만 잘해 보려고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강의였어요 예. 듣는 내내 제가 너무 놀랬어요 아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청할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 같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그렇게 청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 아닌 상태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이루어내야 되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진짜 하느님을 믿는다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하느님이 중심에 계시면 내가 청할 거 청하지만 이제 그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느님이 뜻은 다르구나 내 뜻과 다를 수 있다 내 바람과 내 청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도 하느님이 중심에 우리 안에 정말 그때 우리가 하느님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도좀볼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중심일 때는 아 하느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신가 보다 내 뜻과 다른 것을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신뢰하고 다시 또 갈 길을 갈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내 중심이라면 이 이렇게 내가 했는데 당신은 뭡니까? <웃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관계도 이제 어쩌면 멀어지고 단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느끼기 아, 이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느끼면서도 제가 저를 순간 의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인가? 내가 나의 그내 기분에 이렇게 취해 있나? 잠깐만 그렇게 의심이 막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느껴지는 것같으면 좋겠으면서도 그만큼 또 의심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지가 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설명할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네.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자꾸만 그걸 설명하고 네.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네. 너무 걸림돌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나눔 감사드리고 또 혹시 다른 분 자발적으로 하실분 계신가요? 원성동 윤아가다 자매님 원성동 윤아가다 자매님 혹시 계신가요?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어, 마이크 아, 신부... 아, 신부님 제가 지금 뭐 일을 네. 잠깐 하고 아, 있어서... 네네네 아, 듣고만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 아, 예, 그럼... 다음으로 나... 할게요 네 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신부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해안성당으로 가볼까요? <웃음> 요세피나자매님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도 오늘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솔직히 두려움 때문인지. 좀또 변화되는 게 그런 게좀 겁나서인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마음의 그 문을 열고 그 새로운 것에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저 음, 요즘에 그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 그 감사의 기도보다는 그 바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뜻 뜻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어, 맞춰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느님 뜻에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제 뜻을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그런 기도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아참 많은 반성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쉽지는 않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진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자는 그 열망들, 그런 매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느님의 그좀 그 실용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느님 하루 안에 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작은 시간 공간들 그런 것을 우리 안에 계속 항구하게 이렇게 마련하고 매일 같이 그분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시간을 잘 갖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느님이 커지시게 되고 변화가 생길 변화가 분명한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변화를 뭐 많은 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이제 변화를 고백했을 때아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제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셨고 뭐 공소였으니까 공소에서 본당될 때도 애쓰셨고뭐 몸이 부서져라 거의 뭐 성당이 집 같이 이렇게 막 이제 하셨을 때도 기쁘고 보람이 있었으나 예, 그러나 되돌아보니 하느님은 그 순간에 물론 하느님을 위해서 어, 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일이 지나고 이제,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셔서 이제 뭔가 이제 이런 변화를 처음에 이제 제가 가서 본다 1년 이렇게 막 너무 어렵고 신분 얘기가 뭐 여태까지 해보고 했던 방식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저자들 듯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비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보고 어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보니 어이 진짜 이게 예 그때 막 그렇게 하셨던 오랜 시간보다 이, 이~ 이~ 이~ 짧은 시간 안에서의 어떤 만난 그 하느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뚜렷하고 정말 더 기쁜 기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고백들 이런 걸 봐서도 저도 이제 뭔가 아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게있다 확신의 그런 체험담 안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쁨의 순간이 사제로 살면서 그런 순간이 기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진짜 하느님 막 이런저런 막 일들 뭐, 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느님을 봐라. 네, 보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보람이 저는 사제로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나눌 분이 계신가요? 우리 누구가 하면 좋을까요? 한 분만 더 하면 좋겠는데 혹시 용기를 내서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모산성당 <웃음> 우리 승현이 어머니 네.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네올 네. 아, 초까지만 해도 어,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 자모회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네,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주님을 믿으러 주님을 만나러 성당을 가는 것보다 그 중고등부 일로 해서 성당을 가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한 중반 넘어가기 전부터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성소가 있으니까 아, 제가 조금 자중을 하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고등부 이제 활동을 조금 음. 끊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 만나는 그 시간도 많이 줄이고, 이제 저희 아이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당을 다니는데, 저희 음. 승현이가 네. 이번에 피정을 갔다 왔잖아요. 네. 피정 갔다 와서, 피정 가기 전에 승현이가 그랬거든요. 이제 승현이가 이제 중고등급 의사 때,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제 반주를 좀 많이 봐줬어요. 음. 네. 어 그랬더니 음 엄마 내가 미사에 집중하는 게잘안 된다고 승연이가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엄마 피정 갔다 온 다음부터는 음중고등부안 나가고 주일 미사에만 나가서 오지 음. 이제 주님만 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 엄마는 그건 찬성이야. 왜냐하면 내가 중고등부 미사 때 가면 이제, 기가 다, 이제, 거기에 쏠리는 거야, 단지. 그렇죠. 그렇죠. <웃음> 사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만. 맞아요. 아, 얘가 조금 변했나? 하는 생각도 아, 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엄마 가 키정 갔다 왔는데 좋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마음가짐이 조금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얘가. 네. 좀더 마음이 어.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좀 기특했어요. 수이가요 어. <웃음> 네. 그러네요. 좋은 시간이 있고, 이제 학사님들하고, 네.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서, 얘한테 네.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어.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님들. 네. 그런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내년부터는 이제 성소국으로 아이들을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고등부, 생각하고 네, 고등부요. 있어요 네. 가면, 음, 학사님들이 이제 하,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하고 네. 경험했던 그런 경험담을 어... 아이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좋아요. 그것 때문에 승현이가 조금 그 어... 예심 모임을 갔다 오면 네.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네. 꼭 내년에는 저희 중고등부 불러주세요. 고등부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희들 지금 고3그 일반 신학교 지원반 피정을 2, 3, 4 지난주죠? 지난주 월화수 이렇게 다녀왔는데 뭐 정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도 고민 중인 친구도 있고 또 단단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한국하게 잘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예, 참 그런 아이들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저는 사제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하느님께 향해 가고 있다는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성당이 즐겁고 뭐 재미나고 신나고 뭐 기쁘고 그런 일들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뭔가 이들 아이들에게 하느님과 조금 더 이렇게 하느님을 조금 생생하게 가까운 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은 이게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그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라도 근데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죠? 아이들에게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이제 학사님들은 더 훨씬 더 가깝고 애들에게 친근하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아이들처럼 이렇게 얘기도 주고받고 고민도 나누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또 저희도 고민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새 주방에 가잖아요. 여기 이제 끝에, 끝에 마무리하는데 우리 교구 주방에 가면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유주경님이 늘 그렇게 그리셨거든요. 그유주교님의그 말투에 그러면막 자매님들이 키득키득 막 웃으셔요. 그래서 <웃음> 일부러 그리라고 하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아무튼. 네, 저희도 뭐유주교님들 가시고 또김주교님이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할 역할들 또잘 해나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제가 다 다음주는 저희도 좀 한번 방학을 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마 시간이 조금 다 다음주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8월 모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9월, 9월부터 또 새로 계속, 이제 뭐 아마 계속 이 내용으로 이어서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그래요. 그래서 또, 주복글도 제가 조금 짧지만 뭐 계속 쓰게 됐 있어요 아무 12월까지 계속 주 마지막 끝면에 아무튼 또막 주워져갖고 쓰니까 또잘 보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마침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 저희들과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나눔, 또 이야기들, 또 저희들의 이야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당신과 더 살아있고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지도, 당신이 살아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끊습니다. 종료합니다.